사실은 정답은 아니죠 네, 정답은 아니지만 태아보험의 주 목적이 음. 선천적인 질병이나 태어나서 오.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전까지, 10살 전까지로 분류를 한다고 보면은 근데 이번을한 번도 안한 아이들 진짜 평생 안해 네. 보통 11세에서 20세로 나눈다고 하면 이 시기는 중고등학교가 메인이 되는 시기이고 그리고 21세에서 30세는 말 그대로 이때 제대로 준비를 하면 그러니까 80... 가장 최소 비용으로 가장 다, 든든하게 다 준비가 됐다. 준비해? 이게 정말 맞아? 네, 음. 저희가 생각하는 반응이 맞는 걸까? 음. 라는 고민들이 정말 끊이없는 질문들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30세 만기를 왜 고, 고민하고 계세요? 라고 여쭤보면, 어, 30세 만기가 저렴하다고 해서요. 라고 하시는 분류가 있고, 어, 계약 전원 제도가 된다고 해서요. 라고 알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네. 연령을 정확하게 우리가 딱 구분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음. 어떻게 보면은 그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음. 이런 통계 자료는 사실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음. 그래서 이거를 어, 임신 출산 기간과 영유아 시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까지 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활동 범위가 늘어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상부터 음. 20세 정도까지 그리고 21세부터 음. 30세는 저희가 어른이라고 말하는 이제 가장 사실 경제적으로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레저나 스포츠를 음. 하면서 이제 활동 범위가 좀 많이 넓은 음. 시기로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태아보험의 주 목적이 음. 선천적인 질병이나, 뭐, 우리가 이제, 노산 산모들이 워낙 음. 많다 보니까, 조산을 하거나, 뭐, 이제, 저체중아로 출산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률이 높아서, 그 부분에 사실은 거의 다, 포인트가 집중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보장을 100세까지 가져간다? 음. 물론 담보 자체가 그렇게 백0세까지 가져가게 되어있지도 않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거기서 이제 불필요하니까 만기가 짧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선천적인 수술비라든지 그 부분을 감당했던 입번일단까지도백0세까지쭉 가져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리모델링할 때 사실 그 부분을 되게 많이 정리해드리고 있는 거고 음. 어 영세 그러니까 태어나서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전까지 10살 전까지로 분류를 한다고 보면은 사실, 한번 아픈 아이는 음. 응급실이나 입원을 되게 많이 길게 하는 케이스가 워낙 많죠. 근데 입원을 한 번도 안한 아이들은 진짜 평생 안 해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상해를 크게 입건하는 게 아니라면. 음. 그런 경우로 봤을 때는 사실, 어, 응급실에 대한 보장도 중요하지만, 입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중요한 거고, 주로 뭐 희귀성 질병, 음. 그 다음에, 음. 어, 이때까지는 선천 이상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 네. 있는 거고, 중요한 게 이제 뭐 수술비, 각종 수술비. 네. 그리고 이번 일당이 이때까지는 한번 어렸을 때영년식에 많이 아픈 아이들이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예전에는 깁스를 거의 전체 깁스를 많이 했었잖아요. 깁스를 많이 했죠. 네, 깁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 깁스 치료담보를 되게 잘, 네. 효율적으로 많이 썼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한 10년 내로 불필요하다고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 전체 깁스, 통깁스를 하는 게 성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라는 음. 게 이미 다 의학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권하지 않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반깁스를 하거나 거기도 분목을 대거나 그냥 어. 반깁스를 하는 걸로 끝나다 보니 깁스 치료 담보에서는 보장이 안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거를 필수 담보로 넣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골절이나 화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때는 아이가 어 아직까지 이제 몸을 신체를 잘 가누지 못한다거나 호기심이 워낙 발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담보가 이제 필요한 시기인 거죠. 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가져가다가 저는 보통 7세 정도 지나면 음. 골절이나 화상이나 뭐 깁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음,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 보통 11세에서 20세로 나눈다고 하면 이 시기는 중고등학교가 메인이 되는 시기이고 어 사실 외부 나가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거의 뭐 학교나 학원이나 여기서 이제 공부하느라고 보내진 시간들이 되게 많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포츠를 전공하거나 예능을 전공하는 아이들은 좀 다른 케이스겠지만 일반적인 아이들은 그렇게 외부활동이 많지는 않거든요. 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해지는 게 부모가 통어, 통학을 계속 같이 하는 연령대가 아니다 보니까 음. 상해 사고가 정말 교통사고 음.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때 시기에 자부상 치료비라든지 음. 스쿨존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뭐, 교통사고에 대한 특약들, 그 다음에 상해 보유장애, 음. 상해 수술비 이런 부분을 많이 강화하는 시기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21세에서 30세는 말 그대로 이때 제대로 준비를 하면 80세, 90세, 100세까지 안전하게 갈수 있는 시기잖아요. 이때가 이제 3대 진단비나 후유장애, 그거를 동반하는 수술비. 이렇게 이제 가장 엑기스가 되는 큰 위험에 대해서 보장이 가장 필요해지는 시기인 거죠. 어.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시기별로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포커스로 두고 음. 어, 기본 베이스에 추가하시는 것들이 좋다.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렇죠그 이거를 음. 어쨌든 태아범으로 준비하실 때는 음. 다 준비했다가 그러니까 가장 최소 비용으로 가장 음. 든든하게 다 준비가 됐다. 다 준비했다가 음. 보험의 관리를 받으시면서 그 아이의 이 상황에 그렇죠. 따라서 이런 불필요한 담보들은 음. 차금차금 정리하면서 네.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줄여나가는 부분들. 그렇죠. 음. 어, 그리고 또 위험이 음. 더발생한 이제 음. 30세까지는 이렇게 풀로 음. 어떤 그런 리스크들을 좀 가져가면서 음. 이제 40대, 50대 되면 또 주요 질병이라던가 또 새로운 또 음. 의료기술들이 음. 발달하면 그걸 또 추가적으로. 음. 맞아 보장하는 음. 형태가 가야지 리모델링이 가장 합당한 방법들이 아닌가, 음, 음, 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웃음> 근데 저도 아직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음.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음. 이보정료 전문가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스터디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하루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죠 <웃음> 이게 정말 맞아? 네, 저희가 음. 생각하는 방향이 맞는 음. 걸까? 라는 고민들이 정말 끊이 없는 질문들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거 참여하고 싶으신 전문가님들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 요 맞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 어 이게 객관적인 시각이 저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해도 음. 왜그 안에 있다 보면은 이 시각이 정리가 되는 것처럼 음. 또 다른 시각과 또 다른 견해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음. 그 그런 걸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죠. 아무래도 여기서는 뭐 태양법에서는이 이슈들, 계약전환제도에 대한 부분을 안 짓고 넘어가면 네, 안될 것 같아서 계약전환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도와주신다면 음, 이미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왜 30세 만기를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오히려 요새는 반문을 해요 음, 고객님들께서 어, 저는 뭐 30세 만기로 하고 싶어요 라고 아예 요청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 그 영상을 보고 조합 설계에 대해서 너무 공감이 돼서 조합 설계를 요청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30세 만기를 왜 고, 고민하고 계세요 라고 여쭤보면 어, 30세 만기가 저렴하다고 해서요 라고 하시는 부류가 있고 어, 계약전원제도가 된다고 해서요 라고 알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 계약전원제도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라고 여쭤보면 그냥 100세까지 쭉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보통 우리가 30세 만기를 준비할 때 10년 납 또는 20년 납을 하고 30세 만기를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때 태하보험에 들어갔던 담보 안에서 우리가 이 만기가 끝난한달 전에 보험사에서 고객님 계약을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음. 재가입하시겠습니까?라는 안내가 왔을 때 고객께서 분명히 사인을 주고 재가입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냥 자동 연장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재가입. 음, 음. 음. 이거 놓치시면 음. 재가입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비에서 15년마다 재가입 주기랑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다시 재청약을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가구 열고 음. 자동 갱신 뭐내지 음.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음. 의사 표명이 없이도 음. 자동으로 갱신된다 그쵸. 보험사는 이 본인들한테 유리한단 보드는 다 자동 갱신을 탑재시켜 놨어 음. 어, 고객들이 그냥 깜빡하면 넘어가게 수 있게 특히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치아보험 음. 뭐 이런 것들 그냥 쭉유지하면 음. 어, 보험사가 이득되는 것들 이런 담보들 그리고 갱신했을 때 본인들이 이득 이득되는 담보들은 다 자동갱신이라는 탑재 기능을 넣어놨고요. 음. 그게 아닌 것들은 이제 제가 이 의사를 밝혀야 넘어가는. 음, 음. 대표적인 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 제가 봤을 때는 제 영상에 탑을 찍어야 될 음. 어, 이제 유병자 실손 이4월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음, 맞아요. 어, 18년 4월부터 판매됐으니까 음. 제가 여기서 안 밝히신 분들은 지금 다계약 없는 거죠. 거죠. 네. 음. 근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유병자 실손 가입하신 분들 계시거나 음... 없겠죠. 부모님 중에서 혹시 가입시켜셨던 분들 계시면 이거 가입 의사 제대로 음... 네, 안 하셨으면 지금 그 실손보험 없다. 네, 확인을 네. 꼭해 보셔야 돼요. 네,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가입 의사가 되게 중요하다. 그걸 챙겨줄 음. 수 있는? 어, 이거를 뭐 챙겨 받는다기 보다는 그 안내가 왔을 때그 음. 제도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아, 그렇죠. 분명히 어, 지금부터 100세까지 안전장치를 가져가시는 건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가입을 할 때는 보통 치료이력이 전혀 없는 분들은 꼭 현대상으로 재가입하지 않고 전체 보험사를 다 비교를 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서 가시겠지만 이 계약전환제도가 필요한 그 타겟층은 혹시라도 30세 전에 어떤 큰 위험이 발병을 했다거나 장기 치료를 했다거나 보험사에서 까다롭게 보는 기준으로 치료이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보험사도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 가입할 때 부담보라는 그런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면책사항을 가지고 가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험료 자체에 할증이 붙거나 유병자로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대상으로 재가입을 하셔야 되는 이유인 게 지금 태아범에 넣는 한도도 아마 평생 중에 가장 좋은 한도일 거고요 음. 그 조건에서 내가 원하는 담보와 원한 한도 내에서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부담보나 할증에 대한 염려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거예요 음. 그런데 단점은 20년 납, 보통 30세 만기로 그때까지 유지를 하셨다면 20년 납에 대한 건 이미 다 납부부를 끝나셨을 거고 음. 이제 다시 한번 재가입을 하면서 또 20년 납, 10년 납 또는 30년 납 동안 음. 그 100세 만기나 그때 가서는 110세가 네.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때까지 기간에 대한 보장을 준비를 다시 하셔야 되는데 음. 지금 기준이 아니라 지금 2021년 6월이잖아요 네. 2051년 7월 기준이겠죠 네. 그때 30세가 보험을 새롭게 준비하는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30세가 어린이 보험을 어른이 보험 또는 성인보험을 가입하는 보험료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30세 남녀 네. 또는 30세가 넘어서 성인보험을 가입하는 남녀가 아예 보험을 새롭게 준비할 때 음. 평균 추천 보험료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만원 네. 전후를 준비를 하시는데 네. 2051년에 10만원으로 과연 음. 든든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음.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세까지 준비하는 것보다는 음. 총보험료는 엄청난 차이가 날 거다 그렇죠 네 그런 게 단점인 거고요 음. 또 하나는 어 지금은 없던 담보가 음. 그때는 새롭게 생길 수 있는데 음. 그게 탑재가 가능하냐 음. 이거는 약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담보 중에 가져갈 수 있는 담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 이 담보로 새롭게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거는 다시 또 분리를 해서 가입해야 될수 있다라는 거 음. 응,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계약전환제도의 기준들이 다르고 음, 네. 그리고 그거를 혹시 아팠을 때 잖아요 계약전환제도의 핵심은 음. 계약을 재가입할 수 있다는 라 조건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음. 때 핵심은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어, 어떤 부담 없이 네. 심사나 할증, 할, 할증 없이 가입할 음.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 거지 음. 사실 이거를 그냥 이게 너무 좋은 제도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건강하신 분들께는.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혹시라도 걸릴 수 있는 고 보장을 받으면서, 음. 혹시라도 아팠던 부분들,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지만, 음.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사실, 저희 리모델링 하면서도 음. 말씀드리지만, 계약전환제도가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한들, 음. 3 0도 되기 전에, 어린,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음. 어린이, 어른이 보험을 당연히 비교 받으시고. 네, 준비하시겠죠. 네, 그렇게 전화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음, 음, 음. 네,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음. 그게 당연히 맞는 거고 지금 전문가님 얘기는 사실 그때까지 끌고 갈 필요도 없다. 그때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 음. 없으신 게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연령이 지나다 보면 위험률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음. 생기시잖아요. 그러니까 30세 만기를 추천드렸던 이유는 아이를 출산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아이가 태어나서 내가 얼마나 이 아이로 인해서 지출비용이 생길지를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소화 하시라고 음. 최소한의 보험료로 보장은 든든하게 준비하셔라 거기다 안전장치까지 있으니 안심하고 준비하셔라 라는 게 포인트고요 음. 대신에 이거를 쭉 가져가시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음. 아이를 준비할 때 20대 후반에서 30대가 가장 많잖아요 음, 그쵸. 이 시기는 어른이 보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 내 수입이 변동이 많고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많을 수 있는 시기다 보니까 수입에 대한 예측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가 어느 정도 초등학생이 된다거나 한 10살 전후가 되면 부모들이 거의 다 40대 대열에 들어서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거의 안정권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월 우리 가족이 보험료로 지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어느정도 나오다 보니까 아, 이 정도 선에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 줄수 있겠다라는 게 거의 나오잖아요. 음. 그러면 대부분 어, 90세나 100세 만기로 음. 제대로 준비를 해주고 싶다라는 니즈가 어느정도 다 생기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10명 중에 8명은 분명히 재가입을 하시거든요. 음. 그거를 태아 때 미리 준비를 할 거냐 음. 아니면 지금은 조금 부담없이 가다가 나중에 할 거냐 이차인거죠 어, 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30세반기를 기본적으로 어 세팅을 하시고 음.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여유가 된다고 한다면 어, 어차피 30년 뒤에 준비해야 될거 음. 아니면 어쨌든 10년 뒤 20년 뒤든 어린이가 되면 준비해야 될 음. 유리한 단보들을 태아 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어 준비하실 수 있다. 음, 네. 같은 가격이어도 보장 음. 기간이 긴 거잖아요. 훨씬 긴 거죠. 네, 보장 음. 기간이 긴 거니까 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가장 중요하다. 네, 추천 조합은 힘스만기에무해지 백세. 네, 네, 조합하는 게 가장 좋다. 맞아요. 네, 이달에 음. 어 과연 음. 태아 보험은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은 거냐? 음. 어, 이런 질문으로 다 당연히 귀결이 될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네. 음. 어, 늘 이제 언급 드렸던 게 현대상이 사실은 정답은 아니죠. 음흠. 정답은 아니지만 어린이 보험의 그 역사를 다 만들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가 정형화되어 있고, 어 담보의 어떤 그런 허점이 없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되게 좋고 그 청구를 워낙 많이 지급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음. 매뉴얼화되어 있는 부분들 음. 그런 게 이제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사실은 변수가 많고 위험률이 높은 영유아나 어린이 시기에는 현대해상만한 회사가 없다는 거죠. 음.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30세 만기는 현대해상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실손의료비도 현대해상으로 같이 준비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무해지 100세는 사실 모든 회사가 가장 어, 욕심을 내고 포커스를 맞추고 음. 어, 경쟁이 심한 연령 타겟이 0세부터 30세. 이 네, 어린이 맞아.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매달 바뀌기도 하고 매달 이슈거리가 나오기도 하고 회사들이 점점 좋아졌다가 확 내려갔다가 이런 기복도 되게 심한 게 어린이 보험인데 이 무해지 환급형 10%가 나오고 나서는 사실은 거의 지금 평준화돼서 가고 있는 거고요. 그쵸. 그 중에서도 전체적인 보장 밸런스와 합리적인 보험료를 따졌을 때 어느 회사냐, 이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기준에서는 기본 베이스는 제가 지금 DB를 계속, 음. 어, 4월, 5월, 6월까지 맞아요.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거고요. 음. DB가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담보를 바꾸고 있어요. 맞아요. 매 월마다. 음, 음. 그래서. 안좋아있죠 예. 네. 그러니까 좋은 조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담보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갈 거라는 거는 장담할 수 없지만 7월에 개정한다고 음, 일단은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매회지급이라든지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안 좋은 조건들을 예고하고 있죠 음.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 거다 라고 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기준까지는 음. DB를 중점으로 보시는 거고 음. 그다음에 어이 DB에서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진단비나 수술비가 태아보험 때는 사실 되게 든든해요 맞아. 그러니까 DB 하나만 가져가도 괜찮은데 이 진단비가 조금 더 저렴하면서 음.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음. 라고 고민했을 때는 농협이 음. d b 보단 진단비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농협으로 같이 보험 구성을 하면 음. 조금 더 진단비를 늘리면서 보험료 좀더 줄일 수 있는 음. 그러니까 가성비로 최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음.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증권이 음. 4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대 태아특약, 네. 실비, 네. 디비종합 음. 농협종합.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설계안을 드리다 보니까 자료를 보통 보내드릴 때, 이제 카톡으로 저희가 pdf 파일을 네. 보내드리잖아요. 제가 설계를 한, 해서 8개 정도를 다다다다다 보내드려요. 음. 대신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도 충분히 드리다 보니까 카톡이 그냥 계속 스크롤을 내리셔야 되는 수준으로 드리는데 너무 이해도가 이제 많이 좋아지셔서 사실 제가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게 정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공부를 하겠다 음. 일단 자세히 보겠다라고 하시고 어뭐 이렇게 예비 엄마가 문의를 하셨을 때는 남편한테 다 출력해 오라고 할게요 음. 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빠가 문의하셨을 때는 본인이 알아서 다 출력을 해서 공부라 하고 체크를 해서 장문에 질문을 주시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어, 전다 오케이 다 이걸 해소해 드리고자 하는 건 그만큼 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우리 아이 보험을 준비하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비교자료랑 리포트를 다 보내드리면서 정리를 하면 한 10명 중에 7명은 이 30세 플러스 100세 만기를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음, 음, 음. 그리고 일부, 뭐, 아이가 여러 명이 있으시거나, 이 경제적인 게 아직 안정이 안 되신 분들은 음. 그냥 30세 만기로 일단 할게요라고 음.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알고 가시는 거예요. 이그 담보의 관리 과정과 음. 언제쯤에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건 알고 가시기 때문에, 음. 어, 관리를 저한테 받으시는 분들은 좀 안심하고 가시는 부분들이 있죠. 더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음. 이게 무해지가 와서 사실 저희가 굉장히 좋은 시장의 환경을 만들어졌다 음, 음. 그런데 그만큼 어 제대로 비교하지 않고 제대로 충분한 설명 없이 가입하시면 음. 오바해서 가입을 하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음. 확대 가입을 하시면 손해가 어마어마해질 수 있어요 손해리스크가 음. 너무 커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음. 저희 같은 이런 전문가님들 영상들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음. 어, 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어른이보험이랑 저희가 그 어린이보험 리모델링하고 그냥 태아보험 3세만기만 이렇게 하고 음... 그 100세만기는 다른 데걸 추천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갈아타라고. <웃음> <웃음> <웃음> 근데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해상 어떻게 여기 3세만기로 독보적으로 자태아보험 음... 아, 현대해상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었을까 음... 얘네가 봐볼까? 아니죠. 자, 네. 얘네들의 마케팅 전략은 뭐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음. 어린이 보험은 무조건 현대회사. 그래서 음. 엄마, 아빠, 그리고 내가 가입했던 보험은 현대회사 아야 라는 마인드를 씹어서 선점 효과를 가지겠다 음. 그래서 30세 만기에 대한 가격이나 담보의 경쟁력을 확 주고, 그래서 100세 만기도 역시. 음. 그리고 애가 태어나가지고 보장을 변경해야 되는데, 어린이 보험도 역시. 음.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서 이번에 음. 진짜 그 현대 상에서 뭐 AI가 추천하는 뭐, 음.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음. 리모델링 포인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현대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구나 비피처죠. 응. 어. 음. 근데 그 비피처를 지금 박살내고 있는 게 <웃음> 아니, 박살까지는 아니고요. <웃음> 현대상을 기본적으로 추천 을 많이 드리고 <웃음> 루에즈 100세도 현대상 보장이 너무 좋아요 음. 너무 좋아서 사실은 제가 비교자로 리포트를 드릴 때 제가 현대상의 하루에 설계하는 그 설계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야, 그쵸? 네, 그래서 어, 현대상을 기본으로 고객님들께 보여드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해야 되죠? 기준점이 음, 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비싸기 때문에 음. 조금이라도 가성비 쪽으로 가다 보니 음. 이제 조금 더 다른 회사들을 비교하는 거지 퇴사 음. 날는건 아니고 네. 아, 현대당이 지금 사실은 음. 어그 실험적인 조전들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아, 너무 선구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죠 맞아요 음. 지금 손해율이 높은 담보도 뭐 배타적 사은권 지금 하고 있는 심리혈관 질환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음. 내혈관 관련된 부분은 이런 주요 질병에 대해서도 뭐 특약들을 구분해가지고 맞아요. 어 그리고 약관상으로 진짜 들어가서 공부해 보면 음. 왜 현대상인지에 대한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어 사실 음. 진짜 소형사들과 그냥 어, 진단금이랑 금액으로만 비교했을 때는 음. 원래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음. 약관이 진짜 이렇게 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약관이야라고 하는 모함을 호 가지고 조금 있는 조금 약간 장난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네. 독소조항들 음. 진짜 저희가 말하는 독소조항들 어, 보상 안할수 있는 거리들을 어, 분쟁 거리들을 충분히 만들어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음. 사실 어, 스탠다드는 현대가 맞다 맞아요 음.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이 스탠다드는 분명히 현대가 맞다 음. 그런데 이걸 따라가고 있는 후발주자들 중에서 음. 3월달까지는 KB가 음. 그리고 4월달 이후부터는 농협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작년 하반기부터 아 중반기? 올해 초...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음. 올해 상반기까지 d 이 너무 잘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현대해상이 묵직하게 장기전으로 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반을 아니, 음. 쭉 가져가는 거를 음. 이제 많이 흡수해가고 있는 회사인 것 같고 음. 사실 DB손해보험이 우리가 인지하기로는 음. 어린이보험이나 이런 종합보험을 인지하는 시기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파워풀하게 왔기 때문에 음. 사실은 고객들께서 님 먼저 어 DB가 났다던데 음. 음. 지금은 DB죠? 음. 라고 말씀하신 게 물론 자료도 많이 올라와 있지만 음. 그만큼 구성 자체가 이렇게 허점이 많이 없어졌어요 음. 그래서 어, 장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성비로는 DB를 추천드리는 건데 음. 정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나 전체적으로 진짜 정말 든든하게 하고 싶어 하면 사실 진짜 현대상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음. 네, 예를 들면 어 지금 이제 회사들이 암 수술비에 대한 거를 그 그냥 그 암수술비, 유사암수술비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암수술비의 항목 안에 약관상으로 유사암은 몇 퍼센트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고객님들께서 암수술비만 보면 나이회사 암수술비 천만 원 갖고 있어 라는 건 유사암도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200만 원이나 많아야 500만 원이거든요 맞아. 정말 많았을 때 근데 현대상 같은 경우는 그런 장난을 안 치고 암 수술이든 유사암 수술이든 어린이 보험에서 100% 보장하겠다. 네. 물론 어른 보험에서는 똑같이 20%예요. 근데 어린이에선 100% 보장하겠다. 뭐 예를 들면 5대기관 질병 수술 담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담보인데 이5대기관 질병 수술이 관열과 비관열로 나누어지는데 어른 보험은 다 비관열이 50%거든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이 50% 안에서도 또 항목별로 퍼센트를 나눠 놓은 회사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약관을 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때 내가 내는 보험료 대비 보장을 거의 못 받으실 수 있는데 현대해상은 어린이 보험은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전담보를 다 100% 주겠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자신 있는 음. 그런 폭넓은 네. 보장을, 예. 보장을 그러니까 되게 깔끔하죠. 깔끔해. 음. 예. 음. 그러고 나서 지금 내놓는 새로운 담보들이, 어, 마케팅 용으로만, 이렇게, 베타적 사용권을 취득을 해서, 마케팅 용으로는 내놓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적으로 필요한 굵직한 담보들을 내놓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 신생 담보가 있어요. 뭐야? 이번에 6월에 새로 나온 담보인데, 어, 그, 어린이들이 많이 겪는 영유아 질병 중에 사실 뭐 수족구나 음. 수두나 뭐 구내염이나 음.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어 작년에 이제 탑재가 되면서 어 수족구, 수두는 누구나 걸리는데 음. 구내염 누구나 걸리는데 그럼 이거 필수담보네 음. 라고 하면서 마케팅적으로 많이 풀어갔었던 분들이 많았는데 음. 저는 완전 반대했었던 담보거든요. 그게 이제 메리츠에서 많이 했었죠. 메리츠도 나오고 현대도 네. 나오고 음. 지금 다른 회사들도 동시에 막 다발적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 많이 떨어졌죠 네. 어. 왜냐면 사실 우리가 그 수족구나 구내염이 걸렸다고 해서 네. 입원하는 케이스는 사실 거의 드물고 네. 보통 한번 스쳐가는 거기 때문에 약처방을 받거나 영구처방을 받는데 병원비는 천원, 이천원대 거든요 네. 이이그 천원, 이천원을 커버하기 위해서 네. 뭐, 몇천 원을 뭐몇달 동안 내야 되고, 실제적으로 받는 보험료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선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나? 음. 라고 하는 관점에서 절대 필요가 없다. 음.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이번에 새로 생긴 담보는, 어, 바이러스적인 부분에 대한, 음.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음. 고객님께서 사실은 암내신보다더 무서운 게 바이러스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실 정도로 그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있죠. 환경성에 대한 부분들,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위험률이 되게 급증을 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로타바이러스, 장염을 유발하는 그런 바이러스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어, 워낙에 없었던 부분이 아니라 예전부터 신생아 영유아 시기에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걸로 알려져 있었던 바이러스 질환인데 이게 이제 지금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률이 올라가면서 현대해상이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라 내놓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최근에 그 지난 5월 달에 올라온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한 조리원에서 5월 달이면 사실 코로나 때문에 되게 방역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철저하게 되어 있을 시기인데 특히나 조리원은 그게 되게 강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여덟 명의 신생아가 동시에 로타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죠. 음. 그래서 지금 방역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역학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 음. 이런 부분들이 기사에 올라온 걸 보고 아,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성은 되게 직감하고 있구나. 예, 음. 네, 그런 걸 느꼈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도 걸렸던 음. 거예요. 그러니까 영유아 시기에 그냥 단순 감기로 지나가지 않고 음. 정말 이 폐소리가 들릴 정도로 음. 모세기관지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이들이 한 번씩 거쳐가는 거고 이게 면역력이 좋은 아이들은 정말 감기처럼 지나가는데 그러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폐렴으로 가면서 장기 입원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다른 면역들까지도 많이 훼손시키는 음. 그런 바이러스 질환이다 보니까 이 질환으로 단순히 병원 통원치료 했을 때 병원비가 크지 않은데 장기적으로 입원을 한다거나 다른 합병증이 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문제가 커지는 부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현대해상에서 이번에 내놓은 담보가 이게 보험료는 정말 비싸지 않아요 음. 출생 전에 500원대 출생 후에 200원대거든요 음. 근데 보장은 30만원 음. 그래서 저는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 담보예요 음. 음. 이번에 태아봉을 준비하신다면 응. 특히 현대상으로 준비하신다면 이 담보에 대해서 눈여겨보실만 하다라고 네네. 네. 네네네 추천을 해주셨어요 응.